펀치 아 좋아 가디언님자자 자, 당도 증폭 아 죽어 증폭 죽어 <웃음> 자 당도 증폭기다 이 자식아 자 애플 애플 애플 증폭기 죽어 <웃음> 아 당도 증폭 루카리오 어때 <웃음> 나 요식일 살 거야 나 요식일 살 거야 제가 나 어디 가요 나 어디 가요 나 위쪽 가요 아 좋아요 정.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에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. 우리 우리 재밌게 놀았잖아요, 그죠? 아니 재밌게 놀았는데 왜 그래? 아니 재밌었잖아. 아니 그러지 말자, 우리 진짜.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. 제발. 아 이거 써버렸다. 안돼. 아 진짜. 아이고우먼저올까 잠깐만. 제발. 살고 싶었어. 내가 살고 싶어서 대륙행단까지 하고 뺏어먹었는데. 아니 나 이거 진화를 못했어요. 나 이거 진화를 해야 되는데. 아 진짜 이거 망했네 이거 진짜. 아 고통받는다 진짜. 아니 제발. 아 피카츄 진짜 너무 사귀는 거 아니야? 아니 들어가지 못해. 기간적으로 쓸 수가 없네. 이러시면 안 돼. 이러시면 안 돼. 이러시면 안 돼요.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. 아, 됐어, 일단 됐어. 아, 너무 힘들다, 너무 힘들다. 아, 일단 됐고요. 아, 일단 됐어, 됐어, 됐어. 일단 8포인트 넣고, 자, 맹호다 채웠습니다. 아,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. 아됐어 선생님? 나 이제 된것 같아요. 나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. 아니, 왜... 이거 오셔야 되거든요. 진짜 오셔야 되거든요. 이거 안 오면 안 돼! 아아 이상해 뭔가 이상해 나밖에 없어 아니 그럼 물론 어차피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 근데 뭔가 많이 외로워 내가 내가 뭔가 투명인가 아닌가 뭐 그게 맞아요 죽어라 제발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아 이제 기간총의 시대는 끝난 것 같아 이제 딜이 안 나와 아 진짜 적당히 하세요 내가 이겨 잘못됐나? 내 눈이 잘못된 건가? 왜 킬은 1이고 어시가 2밖에 안 되지? 아, 이래서 우리 팀원들이 날 버린 거구나? 아, 진실을 깨달았다. 내가 트루는 하니까 버린 거구나? 아! <웃음> 자, 또 밸런스를 위해서 빨리 룰렛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아이템, 골갑장치 그리고 선글라스, 애플, 증폭기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처음 나을때 맹공 덤벨 그왜 써? 이랬습니다. 진짜로. 나 진경왕형 포인트만 쌓아도 안 돼요? <웃음> 아 무슨 <무수해> 뭐야? <보여. 웃음> 죽어. 아이, 컨트롤러 사이다 보다. 아 이거 안치 컨트롤로 사이다 들먹었나 보다. 아아 진짜. 아 컨트롤로 미치겠네 진짜.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컨트롤러아컨트롤러 아, 컨트롤러 진짜. 아 진짜 컨트롤러. 라떼는 말이야. 어? 그? 그뭐꼴사포터 아령 그런 거 쳐다도 보지 않았다. 이 말이야. 아 노딜이야. 아 루카리오가 노딜이야. 노 딜이야, 딜이 안 돌아가. 딜이 안 돌아가, 루카리오가. 아니, 사과 펀치야, 그냥. 아, 미치겠네, 그냥. 아, 주먹에다 사과 꽂아지고 그냥 때리는 거야. 뭐야. 아니, 왜안 죽어, 이게. 제발. 아니, 이러면 죽어야 된다고. 이거. 아니, 이게 안 죽어. 이러면 죽어야 된다니까. 이, 이렇게 해서 톡 치면 죽어야 된다니까. 아, 꿀주먹이야. 아니, 가지고도 겨우 잡네, 진짜. 아, 아, 진짜 이거 어떡하지, 이거? 아니, 이, 이. 아니 와 그룹펀치 하고 이파이트다 써야 가지고 겨우 잡아 뭐 이딴 게다 있어 오 잠깐만 분명히 분명히 스킬스스로 넘어올 겁니다 어 아, 아이고 이쪽에 아이고 이쪽에 깨질까 죠어 <웃음> 나는 예측했지 라아 사과펀치 아 좋아 가디아님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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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세요. 자, 나, 둘, 셋. <웃음> 이러면 가지고 겨우지고. <웃음> <웃음> 아 일단 됐어. 일단 됐거든. 우리 루카리오님 어디 가세요? 아 골펀치 주고. <웃음> 됐다. 자 골로 합시다 우리. 아 됐어. <웃음> 제발. 오 포인트 제발. 나 잡아봤자 어차피 이독불교게 없어요. 저 킬도 5킬 이날 수? 어? 언제 이렇게 많이 했죠오 오, 나름 나 루카리오 잘하라는 건가? 나 루카리오 원래 못하거든요? 저 원래 루카리오를 못해요. 저 진짜 루카리오 못하거든요? 진짜? 아 우리 심지 여러분이 잘하셔서 그렇구나? 자 일단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헤펀치헤헤 <웃음> 됐다! 자 이거 잠깐 아, 잠깐 안돼 안돼 안돼 안돼! 안돼안돼안돼안돼 그럼 안돼 그럼 안돼 그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자자 자, 당도 당도 증폭기 빨리 당도 증폭기 자자자 자, 죽어 이 자식아 액펀치 됐다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안녕하세요 액펀치 제발 죽어 죽어 됐다! 이거 먹어야 돼! 이거 먹어야 돼! 진짜 먹어야 돼! 자! 꿀사과 루카리오다! 이 자식! 와, 어떻습니까? 아! 어떻습니까? 심지어 여러분! 꿀사과 루카리오! 잠깐만 이거 딱고 아파! 딱고 아파! 핵판지! 제발! 제발! 아! 진짜! 아! 이겼다! 12브릭스! 근데 제가 루카리오는 못해요! 나! 제가요! <웃음> 진짜 루카리오를 못해요. <웃음> 아, 일단, 일단, 어. 잡았다! 잡았다! 아, 힘들어. 자, 잡았으면 됐어요. 잡았으면 됐어요. 자, 나킬 많이 했다! 야, 1등이야! 좋아! 꿀펀치! 12그릭스! <웃음> 와, 꿀펀치! <웃음> 아, 대박이야. 아니, 나왜 이렇게 맨날 템 이상해가 너. 왜 이렇게 재밌냐 아니 게임 여러분 약간 저는 아니 되게 잘딜 많이 나왔어 뭐야 아 진짜 웃기네 아, 아 근데 어, 뭔가 이게 약간 저좀 그런 기질이 있어 이게 할 때는 고통스럽거든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할 때는 고통스러워 솔직하게 말할게 근데 하고 나서 결과를 보잖아 그럼 뭔가 이게 싹 내려가면서 재밌어 웃기고 재밌고 야, 이래서 게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맛의 게임 나를 보행길로 몰고 가면서 말도 안 되는 족쇄 걸고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제가 진짜 이런지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, 파이팅 해서 이번에는 진지하